안녕하세요 이웃쥬 논퍼렁 입니다. 제가 바로 전 영상에 저 좋아하는 다육이 코너 소개시켜 드리면서 LA 다육이 신상 나온거 <웃음>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요번에는 LA 봄 소식을 알리는 신상 화초들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제가 푹 빠져 사는 제라늄과 함께 또 어떤 꽃들이 이쁨을 뿜뿜 뽐내고 있는지, 농원 한 바퀴 쭉 돌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. Follow me. 여기는 양치식물 같이 좀 습기 좋아하고 습습한 곳에서 잘 자라는 그런 식물들 위주로 모아놨네요. 파피루스도 보이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늘 관심은 보이지만, 아, 선뜻 기르게 되지 않는 요 식물. 한국 이름이 속새더라고요. 속새. 근데 저는 요 식물 보면 참 특이하고 이쁜데 약간 바다뱀 같은 그런 모양새가 있어가지고 가끔 살짝 징그럽기도 하더라고요. <웃음> 자또 뭐가 있을까요? 아 네. 베고니아죠. 베고니아도 아주 흐드러지게 피어있네요. 아이고 참새 곱다. <웃음> 그쵸? 음저 이거 또 직감적으로 뭔지 알것 같은데요? 이거 호야 아닐까요? <웃음> 아 제가 저 친한 유친 중에 호야꽃을 그렇게 어? 어아 입이 좀 다르네? 선희님 이거 호야인 줄 알았어 호야 아니네요 아 이거 빈카네요 빈카 아유 죄송해요 제가 요즘 호야 아리를 조금 했더니 모든게 호야로 보이는 아또 그런 부작용이 있네요 어? 그리고 이거는 스웨디시 아이비 저희집에도 있거든요 나중에 따로 한번 더 저희집 걸로 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은 아저 수경재배 했을 때 잠깐 보여드렸던 그 자주달개비 아요 자주달개비 색깔을 제가 자세히 찍어서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<웃음> 그리고 역시나 봄을 알리는 수국도 수국이 그렇게 산목이 잘 된다면서요? 아, 전 아직 안 길러봤는데 언젠가 한번 길러보고 싶네요. 그리고 LA하면 빠질 수 없는 팜추리도 가득하죠? <웃음> 어, 이 아레카 야자도 집에 큰 롱분에다 해가지고 심으면 진짜 이쁜데. 음. 아 그리고 아까 요거 요 요고, 호야로 착각했던 요 빈카 저희 집에도 빈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또 보여드릴게요. 역시나 군자란 어김없이 들어와 있네요. 음, 군자란도 있고 요거는 이게 진달래라고 하나요? 철쭉이라고 하나요? 아뭐이름은 몰라도 아 진짜 이쁘네요 아 저는 찐핑크가 더 이쁜데요 아 군자란 좋아하실 테니까 저 군자란 가격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요정도 사이즈 고요 군자란이 음, 한 31불 정도 되네요 한 35,000원 쯤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정도 되면은 얼마나 하나요 가격이 여기가 싼가요? 비싼가요? <웃음> 궁금하네. <웃음> 그리고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이 제라늄이었어요. <웃음> 지금 막. 들어와가지고, 정말 신상을 이렇게 맨앞 통행로에다가 쫙 진열하고 있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. <웃음> 이거 적극 추천하더라고요. 이 색상을. 요번에 나온 색상이래요. 요 카메라에는 잘안 잡히는데, 요게 핑크는 아니고요 한국말로 뭐 환타색 정도라고 하면 제일 맞는 것 같아요. <웃음> 와, 그 사이에 제라늄이 좀 많이 빠졌어요. 아까 가득 차 있었거든요 <웃음> 근데 이렇게 빠져있네요 음, 역시 여기서도 인기가 좋아요 제라늄이 색상도 다양하고 요거 아이비 제라늄인데 요정도 사이즈가 가격이 어느정도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 19불 99전 한 20불정도 한국돈으로한 25,000원 정도, 한국 25 정도 되고요음 <웃음> 어머나 요것도 제라늄인가 봅니다 어, 잎은 분명히 제라늄 이거든요 와 되게 잎 치고는 제라늄 잎 치고는 제가 본 중에는 제일 작아요 이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지금 못 구부려 가지고 일단 카메라만 살짝 밑으로 내려서 이름을 찍어 본 다음에 제라늄 제라늄 이라고 되어 있나요 <웃음> 글씨도 안 보이는데 일단 찍어. 어? <웃음> 제라늄 맞네요. 어, 와 꽃이 이렇게 작아요. 색깔도 너무 이쁘고요. 와. 잎좀 <웃음> 보세요. 잎도. 아 냄새는 그렇게 그 특유의 제라늄 향기 있잖아요. 그거는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. 암튼 이렇게 조그만 제라늄 잎사귀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<웃음> 이거 신품종 맞나요? 어? <웃음> 아, 요 뒤편으로 가면 또 작은 사이즈의 뭐 제라늄들을 예, 모아놓고 따로 팔기도 합니다. 아, 어, 요거 가격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가격표가 안 붙어 있네요. 같은 사이즈인데요. 요건 사각 풀분이 되어 있고, 얼마야 이게? 299인가? <웃음> 2불 99. 한 3불. 그러니까 3,500원쯤, 음, 여기서는 그렇게 팔고 있네요. 제라늄은 뭐 한국이나 여기 LA나 뭐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. 가격대도 그렇고 그런데 의외로 여기 LA에서는 흔한데 한국에서는 잘 모르시는 요 녀석. 제 영상에서 처음 보셨다고 하시면서도 그 황홀한 꽃에 너무 반해가지고 요거 집에 들으셨다는 분 여럿 계시거든요. <웃음> 이름이 퓨샤예요. 여기 영어 이름은 그런데 한국 이름은 후쿠시아.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요게 일본 통해서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그런 약간 후쿠시아 일본 말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제제 느낌에는 그냥 제가 요거 후쿠시아 제 영상 여기 위에 링크 걸어드릴게요 한번 가서 보세요 단박에 사드릴 정도로 정말 꽃이 무슨 캉캉치 마이 펴놓은 듯 아주 이쁩니다. 그리고 겨울을 대표하는 시클라멘이 아직도 한자리 떡하니 차지하고 있고요. 그리고 옆으로 휴케라. 어, 이것 보세요. 휴케라는 잎 자체가 워낙 색상이 화려하고 이뻐요 그래서 LA에서는 정원에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는 요거 휴케라를 심기도 하는데요. <웃음> 잎이 화려한 대신 꽃은 수수한 편입니다. <웃음> 근데 얘는 초록도 없는데 식물이. 어떻게 강압성을 해서 먹고 살까요 <웃음> 별게 <별개> 다 궁금해 <웃음> 그리고 여기는 화분 코너예요 근데 제가 볼때는 한국이랑 이 화분 코너도 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은 아기자기하고 콩분 뭐 이런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딱 <웃음> 화분도 떡 사람도 떡 커요 <웃음> 아, 아무튼 오늘 눈퍼렁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요 안에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. 제가 오늘은 아시다시피 딸 살짝 픽업하기 전에 들린 거라 시간이 짧아요. 제가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소품들이나 제가 좋아하는 틸란드 샤드 역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. 아마 밖에 화원만큼 이 안에도 흥미로운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. 제가 나중에 다시 다 보여드릴게요. 아,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함께 눈퍼렁의 다음 영상까지 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. <웃음>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충성! <웃음>